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왼쪽, 오른쪽 다리를 넓게 열어서 하는 박지 자세, 이명 다리 찢기 자세 있죠? 이거를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었고요. 반응은 참 좋으셨어요. 근데 영상에 소리가 작다 해서 다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꺼운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책을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을 네, 이렇게 안으로 가져오셔서 모아주는 나비 자세해 보겠습니다. 박쥐 자세 다리 찢기는 최종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 찢기부터 먼저 하시는 것들은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리 찢기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 그 자세 일점보다 더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시게 되면 일상 생활에서 움직이는 골반의 각도하고 아주 많이 다르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근육들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전 단계의 동작들을 하고서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꼭좀 현명하게 다리 짚기, 박지 자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가져오시고요 한발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바깥쪽에 복숭아뼈 있죠? 여기가 걸리지 않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네, 반대쪽 네. 발목 잡으시고 자, 내쉬면서 무릎을 천천히 아래로 들이쉬면서 위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게 편안한 분도 있고요 편안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더 움직임 의 범위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좀 반복을 많이 해주실수록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 이 블럭의 높이에 의해서 고관절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범위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반대로 다리 올려놔볼게요 네, 바깥쪽에 이 복숭아뼈가 블럭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자 반복 잡고 내쉬면서 아래로 들이쉬면서 위로, 들이쉬면서 올라올 때 그냥 가볍게 올라오면 되겠죠? 내쉬면서 천천히, 주무다 이렇게 낮추어서 고관절을 여는 데에 포인트를 두시고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주시고,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요. 네. 지금 이런 동작들 평상시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음, 요가뿐 아니라, 교정학이라든가또격락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공간들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움직임을 조금 더 평상시보다 많이 하고 싶다그러면몸 전체적으로 몸에 이렇게 똑똑 노크를 하는 의미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내 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친절하고 조금 더 세심한 방법으로 몸의 구조를 바꾸고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팔꿈치를 굽혀서 옆구리 쪽으로 가져가세요. 배를 바라보고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가요 뒤꿈치 한번 멀리 밀어내세요. 네, 지금이박지 자세의 준비동작이기 때문에 다리 각도를 옆으로 좀 많이 이렇게 열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잘 안되고 굉장히 많이 당기는 분들 있죠? 안쪽이 당기고 뒤쪽이 당겨서 무릎 안 펴지고 이제 힘든 분들 골반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죠? 이렇게 되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이 자세에서 다리 각도를 안으로 가져오세요. 안으로 가져오셔서 골반을 세우는 게 먼저거든요?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게 먼저가 아니에요? 네, 몸의 중심은 항상 이, 이 박스형태의 몸통의 안쪽에 있습니다. 다리를 많이 열고자 한다 그러면 골반을 먼저 정확한 각도에 가져다 놓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골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 너무 강하게 벌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힘줄 인대에 손상이없고요 무릎 주변에 여기 근육들도 많이 손상이 돼요. 다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오른쪽 뒤꿈치를 멀리 한번더 뻗어주세요. 기울기를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숙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왼쪽 옆구리를 길게 뻗어서 들이쉬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손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짚어주세요. 손이 바닥에 잘안 닿는 분들 있죠? 골반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분들은 일단 블록을 가져오세요. 블록의 높이도 뭐 지금은 제일 낮은 단계의 높이고요. 이게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럼 더 높은 단계. 네, 높이가 되죠? 이렇게 블럭을 손으로 집으시고요.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였다가 뒤로 천천히 앞으로 네,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뒤로 눕는건 아니고요. 골반을 세우는 정도 앞으로 올 때는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서 배가 이 앞쪽에 발에 가까이 가서 배가 만나도록 해봅니다. 내쉬면서 골반 세워주시고요. 내쉬면서 네, 배를 당기고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들이쉬면서 골반 세워줍니다. 네, 지금 이런 동작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계속 지금 골반에 이 고관절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안쪽 허벅지 라인 따라서 무릎까지 이 근육들을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네, 길어질 수 있도록. 네, 안쪽 허벅지에 내정근에 많이 수축되어 있는 분들은 이 안쪽 허벅지 라인에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힘으로 스트레칭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근육에 부상을 입으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안쪽에 당기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안으로 다리를 좀더 가져오시고요. 네, 왼쪽의 다리 쪽에 오른쪽 옆구이 길게 뻗어주세요. 네, 들이쉬어 보니다 내쉬면서 왼쪽 배 당겨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 이 길게 뻗어주시고 반대쪽 배 당겨서 기울기 했었죠? 지금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이런 동작들도 좀 여러번 해주세요 이 골반 주변에 허리라든가 이 골반의 밑바닥에 엉덩이 허벅지 이 근육들이 부드럽지 않은 분들은 기울기 자세도 많이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블럭을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골반 앞으로 기울였다가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기울였다가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나는 전혀 다리 짚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짚으시고요. 골반을 기울이는 연습부터 계속 꾸준히 해주세요. 그러면 이 골반의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 다리, 뒤 다리 쪽으로 붙어있는 부분들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이 부분이 수축이 될수록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길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골반을 천천히 기울였다가 돌아왔다 이런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은 림프 순환에도 아주 좋거든요. 다리가 잘 붙는다거나 안쪽 허벅지에 너무 살이 많아요. 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방 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네.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아래쪽에 여성들은 중심 장기가 자궁이 되겠고요. 어, 남성들은 이 골반의 이 바닥면에서 전립선 부분이 질환이 잘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천천히 기울여 보시고 이때 이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좌우에 차이가 있는지도 잘 보세요. 골반이 좌우가 불기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쪽 다리의 느낌이 좌우에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잘 보면서 몸을 다뤄주세요. 더 많이 당기고 힘든 부분인데 똑같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네, 억지로 골반을 열어서 강제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느낌으로 스트레칭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깊은 안쪽이 허리하고 네, 고관절, 안쪽 다리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스트레칭 되면서 길어진 느낌이 있으신가요? 네. 네, 더 무릎은 더 많이 내려가서양 네, 안쪽은 더 편안하게 골반이 잘 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손으로 발 잡으시고요.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내려갑니다. 들숨에 그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두 다리를 모두 열어보겠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천천히 이제 골반을 앞으로 내쉬면서 기울여주세요.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기울였다가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시고 골반을 기울이는 게 점점 편해지시면 앞으로 기울일 때 뒤꿈치를 더 바깥쪽으로 멀리 뻗어주시고요. 들이쉬면서 골반이 뒤로 눕지 않게 세워놓으시고 다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여러분들이 흔히 원하는 그다리집게 자세에서 일자 형태로 점점 더 바깥쪽으로 가는 것은 골반의 밑바닥면을 받치고 있는 네 내전근과 그리고 햄스트링 안쪽 라인의 기가 아주 부드러운 상태가 유지가 되었을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천천히 이 동작들을 많이 반복을 해주세요. 앞에 이렇게 뭔가 높이 있는 것을 손을 놓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블록을 옆으로 치워놓으시고요. 손을 그대로 바닥에 짚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리고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천천히 내쉬고. 들이시고, 손을 더 앞으로 가져가셔서 내쉬고 들이쉬고 지금 단계에서 몸에 너무 많이 통증이 오고 힘든 분들은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제가 끝까지 한다고 해서 끝까지 다 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의 몸에서 통증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몸에서 거의 더 이상 그 이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천천히 팔꿈치 뒤로 굽혀주시고요. 돌아오시고요. 팔꿈치 뒤로 굽히면서 골반 앞으로 기울였다가 돌아오시고 네,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위치까지 가시면 골반도에 기울이는 것들이 아주 깊은 각도가 점점 가능해지시는 분들이죠 천천히 기울였다가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골반 기울였다가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더 가능해지시면 이렇게 팔을 뻗어서 골반과 가슴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면 됩니다. 네, 손을 천천히 안으로 가져와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돌아오시고 네, 돌아오시고 나서 그냥 바로 골반 틀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나비 자세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열었다 그러면 닿는 과정도 좀더 세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으로 발 감싸서 다, 네, 허리하고 등 세워주시고요.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네,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발을 뒤로,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네, 지금은 무릎 꿇는 자세보다는 바깥쪽에 발을 놨습니다. 무릎 꿇는 자세에서는 발 위에 이렇게 엉덩이를 올려놓게 되죠. 이런 네, 것 자세가 잘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릎 꿇려 모양고요. 발을 뒤에서 모고 뒤꿈치 위에 엉덩이를 올려놓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관절을 강력하게 열었다 그러면 네, 골반을 닫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박지 자세에서 모든 관절들 무릎과 고관절을 모두 열었고요. 라비 자세에서 무릎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비라 사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무릎, 고관절을 모두 닫았습니다. 강력하게 열었다 그러면 닫는 것까지 제대로 다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몸에 무리가 생기지 않게 되고요. 다시 골격이 정확한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인정생입니다.